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게 될 과목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21세기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단어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 사회적으로 사회 그리고 환경과 어떻게 그 융합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지 이야기하는 단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문제 탐구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합적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통합적이다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전체적이다, 어, 합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탐구하자는 것은 어, 어떤 그 편협한 일, 어, 일차원적인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인 눈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이, 지금 이 시점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굳이 통합적 관점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이제 와서야 통합적 관점이 요구되는가 보니까 바로 이 현대사회 자체에 그 문제가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현대사회가 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현대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한다고 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라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어, 우리 현대사회는 기술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보다도 기술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사례들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그 음식점이나 차를 한잔 마시려고 카페에 가도 이제 사람에게 직접 주문하는 형태 많이 없지요 주문은 저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어떤 기계에서 그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키오스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사람한테 주문하고 돈 내는 게더 익숙해.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그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나의 어떤 문화 발전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현대사회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는 학문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분화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라 이야기죠. 이제 보통 예전 같으면 뭐 수학이면 소, 수학, 공학이면 공학 이런 식으로 학문 분야가 하나의 덩어리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어떤 지식 분야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심도 깊어지면서 공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 바이오공학, 생명공학, 전자공학, 뭐 전기공학 등등등 여러 분야가 갈래갈래 쪼개지더라.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사회와 사회현상에서도 통합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의 사회현상은 일단 여러 문제가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막 얼기설기 엉켜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되더라 하는 이야기이고, 특정한 관점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 곧 이거기 때문에, 곧 1번 때문에 현대사회의 사회현상이 여러 분야가 애초에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한 관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결론을 보시면 그리하여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면 문제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양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학문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여러 분야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만으로는 어떠한 문제,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 이야기하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간적 관점, 그리고 공간적 관점, 뭐 사회적 관점이라거나 윤리적 관점.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 교과, 여러분 교과서로는 페이지 15쪽에 있습니다. 15쪽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